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실 내용은 옆돌리 치기를 치시는데 1족구가 장쿠션에 붙어있을 때 편하게 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옆돌리기 배치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여기 코너에서는 못 치니까 장쿠션에서한칸 떨어진 위치를 1로 잡습니다. 여기는 2, 3, 4, 5, 6, 7이정도 되겠죠? 자, 이게 1족구가 놓여있는 포인트 수입니다. 1족구가 놓여있는 포인트 수에 자, 수구를 이렇게 1족구의 옆면을 바라보는 일직선을 그으면 이게 기준이 됩니다. 자, 기준이 됐을 때 여기는 1이라는 숫자가 있죠. 자, 거기를 8분의 1 두께로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8분의 2 두께, 여기는 8분의 3 두께, 8분의 4 두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숫자 부여는 1족구의 두께입니다. 자, 8분의 1 두께를 하단 무회전, 극하단이죠. 극하단 당점을 주시고, 자, 하단 당점은 끌어치기 할때 당점이죠. 자, 끌어치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샷을 간결하게, 어 뭐, 미들로 나가도 되시고, 롱으로 나가도 되시는데, 쇼팔로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렇게 쳤을 때, 1포인트에서 치면 두 칸이 가고요. 2포인트에서 치면 한칸 반이 갑니다. 3포인트에서 치면 또한칸반 정도 가지고요. 4포인트에서 치면 한 칸이 가지고, 5포인트에서 치면 반 칸이 가집니다. 자, 여기에는 8분의 1 두께 무회전입니다. 샷은 간결하게 넣어주시고요. 8분의 1 두께. 하단 무회전을 주시고, 8분의 1 두께를 간결하게 쇼팔로로 휘우십니다. 하단 무회전을 주시고, 8분의 1 두께를 간결하게 쇼팔로로 휘우십니다. 자요렇게 득점이 됩니다. 그러면 음, 이쪽 먼 구간도 한번 시타를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먼 구간을 세어 봤습니다. 자 여기는 5포인트죠. 그러면 8분의 5 두께가 됩니다. 자, 하지만 8분의 5 두께를 자, 4 두께까지는 괜찮은데 8분의 5 두께가 너무 오면 8분의 5 두께를 하단 맥심 당점을 주고 치면 짧아집니다. 코너를 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화단 당점으로 살짝 올려줍니다 여기 구간에서부터는 자 그렇게 하시면 코너를 돌아서 반 포인트 내지 한포인트 정도 길게 나옵니다 대신에 너무 코너를 잘 돌면 반 포인트만 이동을 하겠죠 조금 옮겨 놓게 요정도 자 8분의 5 두께 거리가 조금 멀어졌으니까 어, 2레일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투레일 정도로 주시고 중화단 당점에 끌어친다는 느낌으로, 쇼발로 자, 이렇게 코너를 잘 돌아서, 반칸 더 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속는 정도로 주시고, 중화단 당점에 끌어친다는 느낌으로, 쇼발로 자, 이렇게 코너를 잘 돌아서 반칸더 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6포인트에서 치면 돌고 나면 6포인트로 떨어집니다. 자, 이쪽 뒤로는, 음, 회전을 가미를 해주시기 좋겠죠. 자, 그쪽에는 제가 나중에 시타 화면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있을 때랑, 어, 그 다음에 회전을 줬을 때, 어떻게 가는지 또 알아볼게요. 자, 요번에는 이렇게 배치를 세웠습니다. 자, 1, 2, 3의 일자일 때 8분의 3 두께였죠. 자, 기울기가 한 칸이 생기면 두께를 플러스 1을 해주셔야 되고, 당점을 플러스 1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8분의 4 두께의 무회전, 8분의 3 두께의 원팁 가능하시겠죠. 하지만 당점이 극하당이기 때문에, 회전은 1팁이지만 어, 거의 반팁 정도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1팁은, 2팁은 어, 거의 1팁 수준이고요. 자, 그러면 8분의 3 두께의 1팁, 0.5팁이죠. 3포인트에서 출발하면 1.5포인트가 길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느낌 팁을 주시고 8분의 3 두께를 보시고 1.5에서 2레의 스피드 쇼팔로. 자 느낌 팁을 주시고 8분의 3 두께를 보시고 1.5에서 2레의 스피드 쇼팔로.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4번 포인트에 있네요. 그러면 8분의 4두께죠. 그러나 기울기가 한 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두께를 하나를 빼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4번째, 4번째 라인에서 1자 1대 치시면 한 포인트 길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그럼 여기는 한 포인트 길이니까 8분의 3두께를 치면 되겠죠. 자, 8분의 3 두께를 정확하게 보시고, 하단 당점을 주신 다음, 무전이죠 1.5에서 2대1의 스피드. 1.5에서 2대1의 스피드.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기울기가 엇각일 때와 비각일때 거의 비슷하죠 두께를 하나 더 봐주신다든지 하나를 더 줄여주신다든지 아니면 팁을 증가를 한다든지 팁을 뺀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쿠션에서 떨어져 있을 때 쿠션에서 조금 떨어지면 음, 쿠션에서 만약에 요정도 떨어지면 요정도 떨어졌죠? 떨어지면 한두 끼를 빼주시면 됩니다. 요정도 더 떨어지면 다르게 공략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러면 수툴 연습 열심히 해보시고요. 음, 하단 당점을 줬을 때는 끌어친다는 느낌 가지고 숏으로 쭉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시타 화면을 몇개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